모자를 벗어주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약간 좀 자극적이에요 지금 그 탈모약을 먹은지가 6년 반 정도가 된것 같아요 반대로 제 실제 친구가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굳이 이 친구를 제가 섭외한 이유는요 모질이 가장 비슷했던 친구고 모량도 비슷했던 친구예요 같은 시기에 같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늙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주관적이라고 하지만 저와 먹지 않았던 친구에 대한 이비교분석이 유추해 볼수 있고 좀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모자를 쓰고 다녀요 모자를 벗은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의 인식 때문에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없어요 뭐 여러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웃음> 성기능 장애에 대한 부작용 그렇죠. 인식 때문에 일단 뭐 다른 부분에선 탈모는 없는데 위쪽 머리 원형 탈모 하나...둘셋! 하나,둘셋! 해야해! 견뎌해! 쫙가 그냥! <웃음> <좀> 올려! <잠깐만. 웃음> 아, 네. <웃음> 저... m자형 탈모로 지금 제가 볼 때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자 탈모가 아니라 이제 정수리 기준으로 이제 앞쪽까지 광범위하게 지금 원형을 이루면서 머리가 많이 가늘어지고 연모화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열이 엄청나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열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정수리에 있는 머리를 층을 안내서 굉장히 머리가 길거든요 이긴 머리를 앞쪽을 덮지 않으면은 스타일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여기를 층을 내지 못하고 덮은 상태로 스타일링을 낼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라앉은 머리카락 위에 얘네가 얹다 보니까 뜨질 못해서 볼륨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지금 옆쪽 사이드와 여기 네이프 목덜미 쪽에는 위쪽과 반대로 양이 많고 두껍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머리가 없으면 그냥 뭐 밀고 다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막상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밀기는 싫고 남자는 머리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조차가안 되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약을 먹든지 좀 머리에 좋은 것들을 좀 하면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할 말은 머리를 지켜라. <웃음> 자 이번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 다음 2편은요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컨텐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예요. 커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시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헤어스타일과 디자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혀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이었고요 모짜형 제 탈모친구였습니다